약간 돈까스 팔것 같은 경양식 분위기가 좀 나, 나,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알기알기하고 베이트하러 뭔가... 가고 싶어요. 그럼 여기 돈까스는 수제로 직접 하신 거예요? 네네, 그럼요. 수제 돈까스예요, 다? 이야... 네? 어? 저 돈까스야? 돈까스를 돈가스? 그룹 만든 돈가스, 거야? 그룹 그룹. 형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오. 오. 그렇지, 너무너무 신기해요. 돈스 미친 돈파스 아, 돈파스 와, 그 소스 너 치는 거 봐. 간식료가고싶은거 아! 야 면발 봐. 와! 와 넓은 면이 네 진짜. 와와 와, 해보 색깔이다. 어, 뭐야? 진짜 뭐? 아니, 저, 저, 아, 대박이다. 이 장난 아닌데? 어 저거 너무 맛있겠다 그러면 소스가 되게 많이 묻어가지고 하... 아 진짜 이집... 이주환 플레이지 맛. 나 너무 좋아해 새우 엄청 커요 새우가 완전 통실통실 약간 감바스 느낌도 난다 감바스 와! 돈케이너. 아 아니 진짜 화장에 쏟아지는 것 같아. 어. 돈가스를 뒤집은 어, 거구나. 기소나겠다. 저거 혹시 반으로 가르면 밥이 이어게 와. 안에 치즈 들어간 거야 어떻게 거 봐. 저런. 게요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이거 어떤 스프예요? 단호박 크림 프인데 음 저희가 단호박을 생단호박으로 끓여가지고 좀 고소한 맛이 있어요. 음음 달달하다. 이거 약간 그거 같아. 요 핫초코. 핫초코처럼 달달해. 아기가 먹으면 되겠다 진짜 근데 이유식 같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게 감베론이 와 너무너무 좋은데? 와, 와, 너무 와, 와 예술 작품 같다 진짜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예요? 크레이지야 크레이지 아아네 지금 크레이지 돈파스 세 개랑 감베론이 알리올리오 두개 아, 나옵니다 네. 잘 먹겠습니다. 아, 면이 이작해해 납작면이네. 어, 납작 납작면이다 납작, 납작 진짜. 와. 와 그냥 저절로 나오네. 크레지 r e 면 y o r e n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u 아, 연질 있어. 네. 음. 어, 되게 꾸덕꾸덕하다. 꾸덕꾸덕. 음 와, 크림 진짜 맛있는데. 알리올리와 납작만으로 하려면 진짜 요리를 잘하셔야 될 텐데. 그래? 어. 왜냐하면 이 오, 오일이 잘 묻어나야 되거든. 뜨거울 때 나는 한 입을. 진짜 맛있맛 진짜 대박 맛있어? 오. 음 면이 납작한데 면 맛이 안 나고 오일이 제대로 뺐어 면이 굵으면 원래 오일이 안 배는데 세상에 맛있어 맛있어 음. 이번엔 돈까스랑 한번 먹어볼까? 돈까스 위에 자 소영이 지금 숟가락에 돈가스 올리기니. 올리고 파스타를 올렸습니다. 한 입에 들어가야죠. 새우 진짜 탱글하겠다. 음. 지금 일더 맛있어. 음. 아 진짜 아, 아, 너무 먹고 싶어요. 배고파 <웃음> 진짜. 와. 돈가스가 하나도 안 느끼해. 아라비아타, 아라비아타, 돈파스 세개 나옵니다. 오 이거는 해산물이 들어있네. 어 오징어랑 오 엄청난데. 와 진짜 해산물 많이 들어갔다. 그렇지. 아. 안에 오징어도 되게 많고. 오징어, 새우. 오 여기도 새우가 엄청 큰거 들어가네. 음. 아, 아 오징어에다가 돌진말았어요오 우와! 어요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역대급이다. 배고파. 새우가 엄청 큰거 들어가. 응? 해물찜 맛이 나는데? 약간 고추장 베이스 해물찜이랑 토마토 파스타랑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. 내 말이 맞을 거 먹어봐. 해물찜 맛 인정? 대장 파스타 그런 거네. <웃음> 그치. 응. 되게 칼칼해. 어 이거 맵다. 어른들이 좋아하겠다. 원래 아라비아다가 매운 건아는데 이거 확실히 좀 매운데? 음. 난내 스타일. 우와, 잘잘잘잘잘잘 와, 우와, 우와, 우와. 우와. 우와, 이거는 아, 아 우리가, 우리가 추가, 추가 주문한 거구나 이거. 네. 자, 네. 아마트리치아나 로제 네. 돈파스 아, 아, 아, 세개 나왔습니다. 아, 와. 저게 토마토랑 크림이 섞여가지고 훨씬 네. 그더 풍부한 맛일 것 같아요. 와. 네. <목소리> 음! 매워. 어, 쏘용과 어우, 춤을 추 와, 쏘용이 춤을 추게 하는 맛? 약간 보드라운 느낌에 매콤함은 없어, 대신. 아, 너무너무 너무 맛있겠다. <목소리> 맛있지? 응. 음. <목소리> 와, 부드럽다고 좀 맛있다. 내가 우선 내게 켜줄게. 와아! 어 봤어? 저렇게 뒤집어? 야아! 세상에! 와 진짜 맛있겠다! 진짜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네 아니, 약간 대왕 미트볼 같은 느낌도 좀 나고요 음. 지금 자 고객님 나왔습니다 네와 네. 와, 비주얼 진짜, 진짜 예쁘다 있어. 대박 허! 돈줄 작전 시작하겠습니다. 60분 스타트! 아 버름 선수 빠릅니다. 스타트 볼좀 빨라요. 자드 쏟아지지 않는데요. 아 우리 쏟아 선수도 그냥 밥만 네요 와. 와! 와 새우봐 대박 진짜 크다. 이거 탱글, 진짜 탱글탱글해. 탱글. 탱글, 탱글탱글해? 응. <웃음> 우와 나도 여기다가 아예 밥까지 넣어서 이렇게 아 뚜껑 오 뚜껑에 <웃음> 쌌어요. 저거 밥버어 아니에요? <웃음> 야 정말 저 비만 2 0 원짜리를 밥버거를 만들어요 돈까스에다가 밥을 좀 넣어서 아예 깔조네 스타일로 해서 먹어야지 와. 이렇게 접어서 오. 우리 밥말리 선수는 정말 말씀 드린 순간 비프커리 돈케이노 나왔습니다 이 먹기 편한데 이렇게 들고 먹으니까? 오 좋다 좋다 어, 좋기 편한데 바구니처럼? 크림빵 아닌가요? 지금 저거? 아... 아 <웃음> 너 이제 성공 아니야 민도야. 뭐 민도, 민도야, 어, 어 여기 지금 인도야. 나도 뭐 보게 어 한국 어 여기 야로 어, 둘둘 말았어. 어, 야 반말이. <목소리> 수향 봐수 야, 파스타 면치기 와. 아 제대로 나온다 포크로 먹으니까 맛있어 음음 아니 수다 선수 왜 저렇게 아니, 어, <웃음> 아니 보스. 아니, 아니 비빔국수지 저게 <웃음> 막 그냥 상추 넣고 비빈 거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? 응. 언제 드실요 하나씩 놔주세 어! 처음으로! 어, 왜 이제 배부르니까 아, 도구 사용하네요 단면 단면 단면! 한번나좀 갈라볼까? <웃음> 미쳤다 비주얼 그니까 비주얼 미쳤어 <웃음> 음. 너무 씨.. <멀쏘네. 웃음>